그래서 여기다가 그니까 러 x 대신에, 네. 그러니까 x 플러스 1보다 작기만 하면은 모든지 네. 그러니까 x가 되잖아요. 어, 아, 어쨌든 그러면 나오는 그래서 숫자가 가우스스 안에 있는 숫자가 이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거를 하나의 x처럼, 그 네. y라고 주셨을까요 그쵸. 이런 것처럼 쓸수 있다는 소리죠 네. 아, 어, 어, 이렇게 y는 가우스스 이렇게 해서. 가오세스를 이렇게 y-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이런 건제네요 아, 네. 아, 네네. 그러면 선생님. 여기에서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? 음.